짠하자야 이거 비주얼 진짜. 어, 와.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어? 근데 한 개가 기름 쩐내 아, 같은 거안 나고 오, 되게 고소한데? 진짜? 음 튀김이 파삭파삭해 자 지금부터 진짜, 돈줄 대결 좋다. 시작합니다. 60분 오, 스타트. 스타트. 와어 음. 많이 눈 떴어. 많이 눈 떴어. <웃음> 사이즈 치킨같은 음. 엄청 바삭한데? 뭐야, 겉바삭촉이고 그 안에가 진짜 부드러운데? 생각보다? 음! 맛있겠다! 뻑뻑하지가 음. 않다. 안에 아, 살이 뻑뻑하지가 음. 않아. 어, 촉촉하다. 이거 지금 치킨. 육즙 보여? 음. 육즙? 치킨같아, 음. 치킨. 같아, 치킨. 어. 와, 와 부드러운 거 봐. 와, 떨어져 나가는 거. 순둥순둥 잘네. 아, 이 자체로도 맛있겠다. 와. 아 씹는 부위보다 그 위에가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요. 거. 아, 고기 진짜 부드럽다. 음. 일단 난 소스 말고 이제 소금에다 좀 먼저 찍어서 먹어볼까? 맛있겠다. 돈가스는 소금이라는 말이 있던데? 오, 미그 고맙네, 고맙네. 심하다. 무슨 CF 찍는 것 같네요. 아. 음, 난 지금 너무 신기한 신기. 게, 토마호크 보면 안에 뼈가 있잖아요. 네. 그 옆에 보면은, 금막 응. 같은 게 있잖아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부분. 음.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게 신기해. 음, 맞아, 질기지 않고. 음. 어. 그리고 소금이랑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이 돈가스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려줘. 안에 있는 고기의 육향까지. 음. 어, 소금에찍으니 감칠맛이 살아나네. 음. 아, 근데 진짜 놀란 게 너무 두툼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의 이거 돈가스 두개 겹쳐놓은 양이 상당해. 어. 진짜 이거 봐. 마음에 할거 봐봐. 저저 아, 봐봐요. 소영 봐요. 저 단면 좀 봐요. 이만해. 거기가 엄청 두몰워요 어, 단면 봐봐요. 와 너무. 저거는 했다. 벽돌 두께 아니에요? 벽돌 두께? <웃음> 저거 는 어? 어디 벽 같은 거 세울 때저 정도죠, 보스. 아, 와 소스. 음. 음. 말리 지 너무 맛있어서 화났어요 지금. 오. 어, 울어 울어. 음, 진짜 맛있어. 돈가스는 고추냉이랑 같이 먹어도 엄청 맛있대. 아, 어, 고추냉이도 있구나. 고추냉이를 몰랐네? 와. 지금 정말 닭 다리를 이렇게 뜯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엄청 고소해진다. 음. 고추냉이 가 그러니까 약간 콩만 넣다 말리 요원이 지금 밥 위에 고추냉이 올리고 그 위에 돈까스를 올리고 돈까스 초밥처럼 먹어 있는 것 돈까스 초밥 와와우가 그런 매력이 있구나 아니 진짜 보는 사람이 일단 만족감이 있네요 맞아요 깍두기 네. 음. 하나 딱 올려가지고 먹어봅시다 와와한 번에 우와. 와 이야 음! 프라이드 먹을 때 하얀 색깔 우리 무 먹잖아 음. 그것처럼 산뜻해 그치? 깍두기가 딱히 막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이야 난이 샐러드에는 이거 퐁 드레싱이라 해야 되나? 음. 약간 이런 이거 좋더라 살짝 맛봤는데 느끼하지 않은 드레싱 소스 드레싱 그스 오! 좀 저렇게 맛있게 먹냐 와 진짜 시원한 게 어울리네 산뜻해 음, 음. 그냥